제가 상대방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 절차에서 수계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 이의의 소외본안 판단을 할수 있나요? 판결은 청구에 관한 이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예외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 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낙하결정이 확정된 때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금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년 11월 15일 선고 2012-712 판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